알아볼까? 내 네, 파트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. 1분 7초 챌린, 챌린지를 하러 왔는데요.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너와 함께 둘러 앉아. 우리가 서로를. 이 <목소리> 어? 누구 노래인데? <부른데>? 캠프파이어? <목소리> 네. 캠프파이어입니다. <목소리> 아, <아이고>. 이거. <목소리> 너와 내가 함께. 우리가 저를. 원자. <목소리> <앉아 목소리> 어? 왜? <어이>. 우리가. <목소리> 아 같이 들어서로를 바라볼까 내 파트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네성공했습다 <웃음> 성공 <웃음> <웃음> 끝! 오케이 일단 먼 훗날이라도 날이라도 일단 보팀의 바람개비인 걸 알고 있고요 음. 오는 길을 잃어 오래 걸린대 응? 너 돌고 돌아 내게 다시 찾아와주면 돼 뭔가 응, 보컬 틈에 바람 대비 응. 입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어쩌겠어. 난. 어쩌면. 없으면... 응. 어? 낡은. 낡은. 처럼음이 멈추고 내숨 일단 꿈이고 내가 없으면 거의 성공했네요. 아, 내가 뭘 결정했어? 아, 안 누나가 맞아, 맞아, 맞아. 제일 어려운 단계. 네, 제 파트를 마친 거에만으로도좀 만족합니다. 하지만 조금 아쉬웠어요. 뒷부분에 너무 바쳐고 아쉽네요. 다음 1분 7초 챌린지도 기대해주세요. 내겐 로처럼 맘이 멈추고 늘 차가워